Over the workers B라는 꿀벌들의 생식 시스템을 억누른데요. However, 그러나 if the queen dies 그 여왕벌이 죽고요. And There are no 그 거기엔 이제 더 이상 유충이 없어요. 그 유충이 뭐냐면 can be t r a n g e d 그 옮길 수 있어요. 그 그녀를 그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유충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can change it. 그래서 바꿀 수 있어 요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unless 어 uh, 양봉업자가요 태어운 네. 그 여왕벌을 개입하지 않는 이상 더 하이브 그이어그 지붕 있잖아요. 네. 이것은 사라지세요. 그래서 인덱케이스 이이때는요 어다인 그그퀸 벌이 죽어가는 식민지 있잖아요. 네. 걔들은 시도할 거래요. 뭐뭐 하는 거스프레이드 인제 그 유전자를 뿌리는 것을 시도할 거래요. 비폴 미코스토 n 는 이게 이 우리 식민지가 끝나기 전에요. 뭐뭐 하면서 뉴스가 그 명시되진 않는, 써먹도 볼수 있을 텐데, 분당 그래서 그 몇몇의 일하는 사람들이 저은요그 알을 네. 낳기 시작할 거래요 유전자를 퍼트리으로어 명시되지 않는 전략이 뭐냐면, 그니까 진짜 이전에도 써먹지 않던 새로운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. 게어떻 왜냐하면 얘네가 알을 안 낳잖아요. 네. 그핀 여왕 때문에, 근데 얘가 죽었잖아요. 그러면 네. 얘네들이 자기 이제 살던 곳을 살려야 되니까 유전자를 퍼뜨릴거 아니에요. 그래서. 원래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쓴다 이말 그러나 since they haven't 그들이 어 그렇게 한 뒤로 있잖아요. 그 찾지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, r e 어 그들의 그 날아진 애기 있잖아요. 그 계란들은요, 위에 어 계속 다 남자 아리일 거래. 요 여왕벌이 없어요. there 그들의 수정되지 않은 알 있잖아요. 위에 생산할 거래요. 우리 남자들만 m a y b 아마도 some of them 그들의 면면은요, will 행운을 얻을 거예요. 그리고 find a r s o m n t 적극적인 여왕벌이 응. 찾아 나설 거예요. 특히, 그저 어그벌집에 유전자 있잖아요. 네? All in s i n days 이것이 응. 죽은 이후로 응. 아마 적극적인 벌들 있잖아요. 그네들은 응. 응. 찾아 나설 거예요. 새로운 벌집이나그 응. 적극적인 응. 여왕벌. 음 아, 진짜 아.